확실히 안 돼, 안 돼. 이거 <목소리> 쏘아가 맨발 나온 타격. 맨발 거이 생겨요. <목소리> 형, <맞을까? 목소리> <목소리> 아직 한번들어아요 아, 나 아파요. 발바닥으로 차이긴 는데 갈밥 하지 말고 나이 적은 순다고 하시지 오케이 그럼 내가 제일 마지막에 차는 거야 아, 차는 순서를? 차는 네, 순서를 뻐요이잘 차는 거야 야, 그거 먹어라, 뭐야? 뭐예 음료수? 간식, 간식 아, 간식 우리, 우리만의 간식 이야꼴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꼴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꼴때다 사는 거지? 나 연습 어, 야, 도전, 여, 연습 없어 한번한 번. 한, 한 번, 한 번, 한번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잡는 거 있어요? 연습 어? 없어요? 아, 만약에 차고 잡았다! 그러면 은 다시, 다시, 다시 인정. 리셋, 리셋, 오케이, 리셋.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요. 요이있어요 아, 이 이거요. 다이거섯 아, 이 아, 이섯이거 여섯. 아, 이 이거요. 거요 아, 이요 아, 거거 아, 이거이요거이 바로 아무도 빨리해나 지금 나올 때까지. 빨리. 야 만약에 왔다 내가 다시 돌려줬다 인정? 네, 받으면 이 아, <웃음> <웃음> 오. 네 <웃음> <웃음> <웃음> 야 나같으면 그냥 사겠다 결정이야 어? 야나같 어, 사겠어 그냥 그럼 제가 뭐한요자그 다음 승호 위 누구야? 엇퍼 어, 어, 몇 개? 몇 개? 두 사람은 꼬등이 승호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야야온 사람 있어? 하 아니야? 아, 겁나 마음다아 나야? 야또 말... 누구 있어? <웃음> 없어 없어 이게 어, 돼야 되는데 하나아 d o 이기는 n o w I don't k 경기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은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가 w I 야 재기 쳐다가 어떻게 핸드폰이 깨져? 야 이거 재기 진짜 안와 재기가 위험한 게임이야 저기 사과 가려, 사과 가려, 사 재기가 위험한 게임이었어 재기 쳐다가 게임. 어떻게 핸드폰이 깨졌어? 양말? 양말 양말 양말도 한번 찢었어? 재기야 불태웠다 어, 소리, 스포츠 소리 나는데? 어, 애들이 또뭐 없어? 모래, 머리, 모래깡 없나?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 오, 케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데 오, 어 오, 어 오, 근데 오, 오, 오, 오, 오, 오, 생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